공동 다리가이한 행성 거리 거리 네. 네. 했는데 네 음, 이거를 네 그냥 이 자체로만으로 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선생 님 최고 와 그림 <웃음> 그림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국어 선생은 님 없었다. 와 진짜 최고 최고. 와우. 와 선생님 새 완전 잘 그리세요 진짜. 와 대박이다 진짜. 와우. 와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제가 살짝 그 추리했던 게 맞네요. 이 꼬리가 네. 새 꼬리였네요. 네 맞아. 아! 이, 와우! <웃음> 네, 네. 계속해 주세요, 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